야 이거 크기가 한 테두리가 더 생겼는데 이거?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로젠드입니다 호우! 오늘 이제 한번 어, 우리 시나몬초커님 우리 미네스님께서 제가 이번에 체인에 새로 사니까 한번 체인 데미지들 높아지는 옷이랑 체인 스입이 범위 넘어지는 옷 이렇게 한번 지원해 주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로 얼마나 좋아진지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머리띠고요 이게 지금 딱 보기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세공을 보면은 데미지 17레벨, 17 레벨 17% 증가입니다 자 이건 17% 증가하고 데미 지 증가고요 이거는 스위핑 범위 20 레벨 꽉꽉 채우셨네 2m 증가입니다 2m 증가 자 한번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인 스위핑 범위 증가부터 좀 알아볼게요 일단 이건 일반 기본인데 기본 자 기본 범위입니다. 기본 범위. 자 한번 이제 한번 범위 증가 옷을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. 입어 보고 템을 한번 볼게요. 자, 오, 호, 딱 봐도 이거 범위가 미쳤는데요, 이게. 근데 자 비교해 볼게요. 자 스크린샷 찍으면 비교 해 보면 이거 엄청난데. 나 이걸 더 가지고 싶은데. 자 크기 비교입니다, 여러분들. 이 정도 크기 납니다. 야, 이거 크기가 이거 그냥 뭐한한 한 테두리가 더 생겼는데 이거. 알비 던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. 알비 던전. 평상시 체인 스위핑이라면은 딱요 정도 느낌입니다. 요 정도. 요 정도 하면은 방한 4분의 1 정도 크게 쳐져서 하나, 둘, 셋, 셋, 넷. 이렇게 나오죠? 근데 여 체인 스위핑 옷을 끼면은 크기가 <웃음> 그냥 방 하나 다 넣으면 돼요. 여러분들 이거 진짜. 와...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큰게 느껴지죠, 이거? 야, 2미터 증가 이렇게 큰 거야? 이거 엔가하면다 3분의 1은 다, 다 끝내버리네, 이거? 이제 한번 데미지 증가 한번 해봅시다. 자, 크리 떴을 때를 비교할게요. 크리 떴을 때, 크리티컬 뼈을 때가 제일 크니까요. 자, 크리가 뜨면요. 8,400, 6,600입니다. 자, 이제 한번 데미 증가를 한번 껴보고 1 7 껴보고 한번 해볼게요. 8,400, 6 0뭐0 껴볼게 한번 해볼게요. 8,400에서 띠면은 9,300 뜨네요. 와, 이 데미지가 확실히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어, 세공 한번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알아봤고요. 자, 일단 여기까지 알아봤고요. 우리 신야만초코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케이. 다음에 한번 다른 컨텐츠 돌아볼게요. 짠!